안녕하세요 모험가님들 어깨이 여정 MC 레이라입니다 아,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모아시스 방송에서 이벤트를 모험가님들께 직접 전달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 이벤트만큼은 제가 모험가님들께 저 레이라가 꼭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과연 모험가님들을 위한 어떤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? 네,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커세어 육성 지원품 지급 신규 클래스 커세어 사전 생성을 기념해서 육성 지원품이 모험가님들께 전달이 됐습니다 육성 지원품은 커세어가 출시되는 다음 주 업데이트 점검 이후에 개봉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, 곧 업데이트 점검이 끝나고 또 커세어 사전 생성이 가능할 텐데 커세어를 예쁘게 커스터마이징도 하시고 또 이벤트를 통해 얻은 육성 지원품까지 잘 챙겨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벤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수지령 성수 업 이벤트! 네, 이벤트 기간 동안 특수지령에서 획득 가능한 광희의 성수 등급이 한 단계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특수지령에서 획득한 광희의 성수를 더 높은 단계로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. 우리 모험가님들,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은 하둠사냥, 또 혼돈사냥은 더 여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세 번째 이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이벤트입니다. 매일 임무 달성 이벤트. 일일 임무를 달성해서 각종 보상을 획 하고 또 추가 보상까지 획득을 해보시는 이벤트인데요 완료한 총 임무에 따라서 5회, 10회, 20회, 30회, 40회, 50회까지 추가로 얻는 보상이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이 임무를 완료를 하시고 또 다양한 보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1일 임무는 매일 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사이에 초기화가 되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임무 완료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식유 클래스 커세어 사전 생성이 시작되고 다음 주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궁금해하시고 계시는 이 커세어가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소개 영상이 검사 모바일 공식 채널 유튜브에 차례로 이번 주에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좋아요, 구독, 또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러한 영상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